수숲 체험장이랑 네 여기 일라인 타는 곳에서 카디프터 타는 요 그랬구나 네. 어, 여러가지 요리 시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